자, 그래서 지금 어르신분들도 저는 센터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네네. 어르신들도 뵙고 또. 후기를 보니까 암 환자분들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알았는지 네. 암 환자분이 이거를 네. 사셔서 네. 좋다는 얘기를 들어, 들어서 추천을 받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유방암, 아, 유방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네. 유방암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어깨가 많이 말리고 음. 온몸이 아프고 특히 발을 바닥에 닿기 힘들 정도 오. 그 정도의 네네. 통증이 있으셨는데, 네네. 밸런스 포스처에 누워서, 아까 보신, 목 부는 운동, 이랑, 어, 발로 밟는 운동, 네네. 이 정도 팔 이렇게 움직이는 음. 운동, 이 정도만 했는데도 효과가 많이, 효과를 많이 보신, 어. 보셨고요.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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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너무 효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예. 네. 자, 그러면 임산부 분들, 그리고 암환자분까지 사용을 가능하신 제품이 밸런스 포스터잖아요. 네, 그만큼 네. 안전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운동 마지막 할 때쯤 오시는 그 어머님, 연세가 네, 네. 있으신 7 0대 네, 네. 어머님도 네, 오셔서 네. 그냥 밟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어머님분들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관절이 막 굳어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무리 없이 네. 뭐, 헬스장 가서 PT를 받기도 어렵고, 그렇죠. 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데, 고작케어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주사잖아요. 주사 그렇죠. 요법이잖아요, 예, 어머님들은. 예, 예. 근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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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미 1년 전, 2년 전부터 줌으로 저희가 이제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네. 센터에서 운동하기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줌으로 또 이렇게 수업을 네. 하셨던 적이 있는데 네. 네. 그런 수업 내용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 운동 영상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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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운동을 하는 거지라고 그렇죠. 네, 의문이 드실 거예요. 네. 그때 유튜브 채널을 보면 아, 요렇게 하는 운동이구나. 여기가 풀려서 효과가 음, 좋구나라는 네. 거를 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사님, 역시 개발자라서 선생님이 바로바로 바로 대답해 주시니 좋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만드신 분이 정말 전문가적인 마인드로 만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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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작나무와 고무나무 같은 나무를 고집하는 이유가 어. 사람 몸에 닿으면 뭐쇠 네. 알러지이신 분도 있고 고무 알러지이신 분도 그렇죠. 있고 플라스틱 알러지이신 네. 분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의 알러지를 최소화하는 어 재료가 어. 나무거든요. 어.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이라고 음. 할수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습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철 다가오는데 뭐 틀어지거나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최상위 제품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분리가 되는 작업으로 원하는 부위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밸런스 포스터 리포머를 바닥에서 운동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영상을 틀어주시겠어요?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를 틀어주시면 되세요. 네.